안녕하세요. 그리스님 작가 이종서입니다. 아,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생각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낍니다. 어떤 사물을 대해요. 어떤 사람을 대합니다. 어떤 현상을 대해요. 그 현상이나 사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느냐에 따라 갈립길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반응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바나나가 하나 있어요. 자이 바나나를 누군가는 보고서 생각을 합니다. 바나나를 사업에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과즙을 낼까? 아니면 견과류처럼 딱딱하게 내가 가공을 해가지고 유통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은 바나나여도 바나나 알맹이는 쏙 먹어버리고 그 바나나 껍질은 만화에서 무언가 본건 있어 가지고 보동이 불편한 사람 뒤에 살며시 그걸 내려놓습니다 이걸 밟아 가지고 넘어지게끔 똑같은 현상을 봐도 항상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나한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건지 의미 없는 건지 이걸 분간을 못합니다 자 분간을 할수 있어도 분간을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날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하고 선택하고 또 선택해가지고 그 결과물 자체가 내가 돼버린 거죠. 과거의 내 선택이 나를 만들었듯이 앞으로 내가 선택할 거를 내가 잘 취사선택을 하면 그것 자체로 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누가 내 구두에 커피를 흘렸어요. 누군가는 생각을 하겠죠.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렇게 누군가 커피를 나한테 흘렸구나. 하루 종일 재수가 없겠네.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나한테 어, 이런 일이 생겼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나도 정면을 잘 주시하고 다녀야겠다. 아, 실패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생각을 하죠. 야, 시간 낭비했다. 내 노력이 완전히 헛수고 나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또 누군가는 생각을 해요.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내가 하나 알아버렸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얻을 게 하나 없다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이상, 그건 영원한 실패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던 20대든 30대든 되돌아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발동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이걸 하고자 했던 것들 아주 조금씩 이더라도 만들어 왔어요 누가 등 떠밀어서 그거를 시켰을 지라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았으면 그건 절대 내가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걸 생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목표 자체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되면 안돼요 자, 새벽 기상이 목표라면 새벽 기상 자체로 목표를 잡지 말고 새벽 기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새벽 기상을 통해서 내가 시간 확보를 해서 독서를 한다든지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이 가치까지 내가 따져 가지고 생각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난다 목표는 있지만 목적은 없어요 목적 있는 목표를 내가 설정을 해야 끝 끝내 내가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한테는 계속 엄청난 관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엄청난 선택지와 두 가지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똑같은 현상이더라도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의미 없는 행동과 생각은 어떤 것일까? 불안감의 겉껍데기 같은 목표만 정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목표 뒤에 목적이 있는지 자 이것부터 내가 바꿔나가야 될 겁니다. 자 생각이 모든 행동과 결과물에 첫 초대장이 됩니다.